아 어, 오른쪽 마우스를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길게 눌러서 조준한 다음에 왼쪽을 눌러서 단검을 던집니다. 아 이건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 이게 단검의 그 크로스형인가봐요. 근데 이건 별로 명중률이 별로 안 좋을 것 같아. 분명히 이것도 분명히 원해드샷하 원해 헤드로 눌러야 될 거야 헤드로. 뭐든지 헤드샷 한 방인 거아요어마 아빠 거. 단검 다섯 개 쓰니 까 한번 실험해 보죠. 한번 해보자. 한 방이 죽는지 안 죽는지 봐 보겠습니다. 오! 한방이네요 역시 헤드샷이야 좋아 왼쪽에도 나왔어 헤드샷이라고 좋았어 당검 다시 얻었죠 아이 조용히 하세요 들키면 큰일나요 들키면 다 아줌마 때문이야 몇 명이야? 한 명, 두명세 명? 세 명있네요? 세명아 근데 밑에 더 있을 수도 있어 요 아직 몰라요 내려갑시다 어, 뭐? 아, 저거 저거 군인인가 설마? 아니지? 그런 리갑시다 저런거 간단해요 아 암창 안되나? <웃음> 거리가 안다 이런 슬픈 이거 차라리 그냥 아 내려갈 수 없나? 하... 자 이거는 여기는 그래도 가까우니까 단거 한번 더 줍시다 또 나이스 샷 좋습니다 내려가자 어? 못 내려가나? 아래쪽 자유주의죠 아 Shift, W, 1을 눌러야지 내려가시네요. 빠르게. 자. 좋습니다. 재밌네요. 한 명, 두 명. 표식이 나타나죠? 일단 한 명. 저기 한 명. 아, 또 있어, 또 있어, 또 있어. 이게, 레이더방이 멀리서 있는 게다 보이진 않아요. 조심해야 됩니다. 되게 흘라니까 어, 터지고? 한명 포착으로, 한 명은 포착으로 잡고, 잡고, 한 명은, 은신으로 잡는다. 아니, 다은신될것 같은데. 이 앞에 있는 애를 은신으로 잡았을 때 분명히 뒤에 있는 애가 볼 수도 있거든? 잘하면은? 거리가 이제 얼마 안 돼가지고 차라리 표창이 날것 같아 나이스거 그치 모르지? 좋습니다 이대로 확인 한번 해보고 근데 문제는 뒤에 있는 놈매 없네요 괜찮아 상관없어요 안 들킬 거야 나 믿고 있어 그렇지 그렇지 좋아 이거야 안들겼어요 어우 왜, 뭐야 뭐야 뭐야 이거 뭔소리야 뭐 만드는거지? 와뭐 만드는지 모르겠네요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뭐 만들었지? 라인라하르트의빠단가 하하하 <웃음> 빠타 제조 과정? 이건 뭐또 이것도 표창으로 한번 잡는게 좋을 것 같아요 쉽게 아 이거 그냥 표창 아끼자 뭔가 나중에 필요할 것 같아요 어머 몇 했나? 어, 나이스, 나간다, 한다. 자, 이렇게죠좋나니다 왼쪽 버튼 누르다타이밍니다죠달려다니다 k e him out. Take him out. Take him out. Take him out. Take him out. t 되 k e him out. 안 a k 어 him 얘한테만 느꼈어 그렇지 젠장 그렇지 괜찮아요 나머지 다처리했으니까요 저게 많이 느끼면은 분명히 주인공한테 불리하겠죠 단검하나 나이스 C3 올라갑시다 어, 엄마, 나 세상에. 자, 이거, 방법이 있어요. 어, 아, 여기까지, 여기까지 올줄 알았는데. 갑시다. 단검은 좀 아까, 아까울 것 같고, 가까이 있으니까 그냥 암살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얘들아, 미안해. 커서 이런 사람이 되지 말 마렴. 자, 갑시다. 혹시 또 뜨는데 일단 저희 가는거겠죠 그 전에 메인은 군인은 없고 확인됐고 이거 타고 저기 넘어갑시다 오케이 군인 위치 없습니다 한명도 없네요 뭐지? 아무도 없어 저쪽으로 이동하는 것 같아요. 어, 다행이다. 개꿀. 엄마? 엄마? 어떻게 내려가? 아, 도끼, 도끼. <웃음> 자, 갑시다. 무더운 날씨에, 어, 뭐, 공포게임도 좋지만, 어, 암살게임도 괜찮을 것 같아요. 시원하게, 시원하게 죽이는. 영상 건너 안뜹니다 모든 스토리 다 보겠습니다. 페르시씨 공장에 그 꼬마는 약재사한테 보내서 붕대라도 감아줘야 합니다 아까 다치던 그 꼬마 말한거 같아요 와 개싸가지네요 약은 죽였는데 대신에 급료를깎아 임금을 깎아라 이거야 힘들게 일하다가 다친건데 오히려 돈을 깎으랍니다 얼마나 빡십니까 자 그걸 내가 정의롭게 해주지 시 누르고 부인 누르고 한명한 한 명밖에 없나? 아야 역시 역시 메인으로 믿으면 안돼 좋긴 하지만은 갑자기 많이 나와 나 없는 것 같고 두 명밖에 없는 것 같은데 이거를 어떻게 하면 단검으로 죽이기는 좀 너무 가까거든요 둘이 사이가 그치지금 지금이다 아니야 저어디가는거야 이거를 어떻게 하면 방법이 있어 올라가 이렇게 하면 잘하는거요 좋았어 어어어 어. 어. 제만 아직 몰라요 한명 남았어 자머리 굴리자 천천히 가봐 할수 있어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암.. 안, 안걸렸어 안걸렸어 좀만 더 가봐 좀만 더 와봐 이때다 그렇지 좋았어 뒤지고갖고 <웃음> 저기로 올라가려는데 일단 2개월 타면 되겠죠? 거미손이기 아니야? 어 뭐야 어 이거 뭐야 하기가 왜이렇게 어려워? 이거는 어? 이거 뭐지? 맞추 어, 타시는 거 아닌가? 어? 어떻게 해야 되지? 못 가게 돼 있는데, 여기 는 여기 빠지면 죽을 것 같아. 뜨거워서 그쵸? 이거 돌아서 가야 되는데, 돌아서 가 봅시다. 아, 유여기또 뭐야? 뒤에 왜 이래? 괜찮은 건가? 어, 들어가도 되네. 아, 들어가면 나 불타줄 알았는데, 거기도 상관없네요. 이쪽으로 입구, 입구로 들어갑시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미안해요 살았다 그래도 야야야 어왜 이렇게 안 눌러져 이런 이런 젠장 걸렸어 걸렸어 이미 걸렸어 이미 걸렸어 멜 수가 없어 멜 수가 없어 좋았어 입구에서 막기 개쩔었다 당연 못하죠 이러면 나이스샷 오히려 이듬은뭐 이등 2등 먹었죠. 조금 구간에서 양쪽에서 이제 나한테 딜을 해야 되는데 못 하죠. 좋았어. 길막이 쩔어서 길막. 길 좋았다. 이렇게 한 명, 두 명. 아우 좀 많네. 세 명까지 있어. 아 위에 두명 있어. 이 넘은 아무도 없으니까 단검으로 찔러 버린 거야. 이렇게 나이스샷 단검 네개 나왔으니 충분히 여유 있죠. 문제는 한명 있는 애가 더 누리지, 저나 먼저 잡는 거죠. 무조건 혼자 있는 새끼는 잡는 거야. 이렇게 그렇지 좋았습니다. 그리고 아이템을 얻는 거죠. 단검이 날 때까지 보는 겁니다. 꼬마야, 커서 이렇게 이런 사람이 되지 말렴. 배울 게 없단다. 나처럼 되지마. 난 너네를 구해 주기 위해 정의 부연을 할 것뿐이야. 자, 저기, 아, 저어 어떡하지? 여기 올라가야 될것 같아요. 어머, 어머, 어머. 걸린다, 걸린다. 어, 뭐야, 한명더 있었네? 이런. 라이스 그래도 들키진 않았습니다. 진정. 그건 뭐지? 이쪽으로 가것 같은데 아 있네요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자 죽였습니다 미션 성공이죠 페리쌈살 성공합니다 이거 로고치야 oh? w h 나 분명히 죽였는데? 날나 죽여서 네가 얻은 게 뭘까? 도마스타 a r 리기 기계에서 제법 큰걸로 먹으내긴 했다만 그걸로는 어림없다. 너희 u a s 너양들이 런던을 배회하고 싶다면 얼마든지 상관없다. 우리 조직은 지난 100년간 더욱 튼튼해졌고 앞으로 천년은 극적으로 없을 테니만 이다 조직이 세대요 우리가 곧 런던이다. t a l 한 마디로 주인공은 나쁜 암살자가 아니고 어, 런던을 구하는 암살자죠 맞아 나쁜 조직이 지배하고 있는 런던을 어우. 본인이 죽여놓고 본인이 필당한건 뭐지? 얘랑 무슨 사이가 있나? 아직 잘안 모르겠네요 스토리가 이렇게 나오니까 자 갑시다 그래도 죽였으니까 삼각고인의 명복은 빌겠습니다 아주머니 소각처리좀 해주세요 <웃음> 자 어?잠만 그래도 한명 아까 안죽인는게 그대로 있네요 메인으로 한명 죽였다고 끝나는게 아니구나 어?이쪽으로 가는 거 맞나? 아잠만 초록색이다 이동합시다 꼭다 안죽여도 되는것 같습니다 선생님 그래도가다 죽여도 되는줄 알았는데 갑시다 제한구역에서 벗어났습니다 아, 저, 혹시, 레드존이 군인이 군인 있는 지역이란 건가? 자, 이동합시다. 이거 뭐, 뛰어서 띄어, 가도 될것 같아요. 떠, 어, 시프트를 기기 누르고 W, E, 플러스. 오케이, 가자, 가자. 뭐냐? 어, 이거 뭐지? 버리지? 와, 기차야. 어, 야, 야, 야, 야. 양쪽으로 때려. 야, 야, 어떡해, 어떡해. 야 이거 이거 무빙무빙 필요해 그냥 이거, 이거 아, 스페이스 아이고 키가 나오는데 오! 난 남살자야 나이스 애플 애플은 뭐야 와점점 나이도 좀어어지는 느낌 그래다 잡았어요 나이스 샷와와 와. 재밌긴 하다 역시 액션 3가임이 엄청나 자 갑시다 로아민트 님이 왔습니다 아이고 철로 바꿨네 브레이크 하죠? 하지만 늦은 것 같아요. 설마. 기차 폭파하는 거 아니겠죠? 뭐지? 어, 낭 떨어진가 봐요. 이런. 안 돼! 뛰어, 빨리 뛰어내려! <웃음> 안 돼! 못 보겠어, 설마. 와, 어떻게 이거. 에 100%, 100% 죽는, 죽는 각인데. 현실에서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어우 야야야 어우 내 S e e m to have made an u n s c h e d u l e d stop. 아우우우도우우우도 없었어 이런 거. 아우우우 이거. 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와우와우와우와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오우. 일단, 지금 별 다섯 개에서 제가 이제 보는 평점. 지금까지 해본 결과. 별. 두개 반? 일단, 별두개 별 반을 드릴게요. 일단. 재밌긴 해요, 확실히. 질이 지루하지 않습니다. 오케이, 성공. Maybe <웃음> n 있었잖아. <웃음> 원래 갖고 있었는데, 무슨 개소리지? 자, 어, 아, 아까 보상이 이게 XP하고 지금 달러를 주는 거같은데 뭔가, 뭔가 나중에 필요한, 필요하나 봐요. 어디에 쓰는지, 쓰는지 모르겠네. 어, 뭐지? 몇 캐릭? 어, 어, 뭐야? 뭐야? 뭐야? 저기 체력 상태 바가 뭐야? 이렇게 빨리 끝난다면 어떻게 하는 거야? 나보고. 뭐, 뭘 보고 배우라는 거야? 자, 너무 빨리 없어지는데? 스타릭 엔드 컴퍼니 크로드, 크로이던 1800몇 년이래요 자막이 너무 빨리 없어집니다 조선소 경비 숙소 브루터의 실험실 에덴의 조각은 여기 있겠지 미션 있는 것습니다 90cents. Now, did a couple of locomotive and create 음 version? Where is it? e t e 그에 걸맞게 암살했 어? 이하라 오우! <웃음> 괜히 무시를 한것 같아요. 더센것 같은데? <웃음> 자, 오우, 엄청나네요. 더센것 같습니다, 오히려. 어, 조준하라고? 아, 이걸로 잡으라고? 싫은데? 몇명 있는데? 한명 밖에 없잖아. 다른 건 맡길 거예요, 나는. 예, 안 믿습니다. 충분히 잡을 수 있어요 이렇게 충분히 가능하 m 요 n 시다 w a 발사 오케이 a v 발사 i 두방이 m 네요 단거 그리고 뺏기 안되나? 포인 3개 어 이거 일단 저기 쭉 가야될 것같요 아이고 한명 암살 뒤 두명인가? 한명이네 한명쯤이야 나이스야 지팡이 쓰네 신기하네요 특경님 어서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이거 밖에다 버릴 수 있나? <웃음> 가난하네요 자, 근데안 하겠습니다. 너무 잔인하잖아요. 어, 오마이가 있어. 제발 내가시 네 저, 저들이 우리를 시험실로 보낼 거예요. 어, 그럼 지금 떠나면 되는데? 아, 오케이, 오케이. 봅시다. 기차 속도를 노출해요. 알아서 도망갈 거라고 합니다. 속도는 무슨 말이 아이고, 이거 한 마리 잡고 나이스 한명 정도야 내가 자, 자 가능합니다 다 잡았네요 와우 와우 와우 자 유튜브 보시는 분들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갑니다 불리야라고 <웃음> 아, 저분, 저분들 이제 도망치기끔 떼는, 어, 뭐야, 뭐야, 벙, 뭐, 가 <웃음> 자. 기관차, 분리하기. 어떻게 해. 뭐 어떻게 하는 거지? 아, 아 여기 있는데? 잠깐만요. 점프, 분리. 나 아, 주먹으로 분리가 가능해, 이게? 어. 한명 살아있었는데, 이런. 야, 저 가족 어떻게 된 거야? 남편이 못 죽이겠지. 설마 한 명이나 못한 명인 명이, 한 명을 못 죽이겠나요? 한명다 잡은 것 같은데 살아 있었나? 여기는 어우 너무 뭐 많아. 느낌이 안 좋은데. 이 stay here. I'll keep a look out. Alright. I'll shout if I get any bother. 자 일단 느낌이 깨미새가 많이 안 좋아. 몇 명인지. 지금... <웃음> 너무 많은데. 일단 기차가 어우러 끌면서 다 저기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사이에또 애를 죽여야죠. 이 사이에 죽일 것 같은데 상당히 어려울 걸로 예상이 됩니다. 아, 아하... 정말 버킹 하단 말이지. 잡자. 먼저 잡자. 아 걸리는데 아, 이 진짜 어렵다. 역시 쉽게 끝날 게임이 아니야, 점점 어쩐지 전개 쉽다 했어 그렇지. 자어쌔신크리드는 위에서 놀아야 됩니다 공중에서 낙하하면서 암살을 해야지 그런 게바로어쌔신크리드 게임이죠 깔끔하게 죽이는 게임 뭐다 저기 갔네? 많은 것같만저저는 한방인가?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그렇지 달려도높 높, 높은 높이에서 찍어버리면은 게임이 끝나죠. 정말 재밌는 게임이에요. 이거 낚시 만든 게잘 봐야 돼요. 오 어, 잠깐만 여기 먼저 올라오는 게 아니고 한 마리 먼저 잡아야 될것 같아요. 근데 저놈은 레이더 너무 잘 보는 것 같은데. 나이스 한 방. 단검 한 개쯤이야. 상관없습니다. 오야 어, 와우 와우 와지렸다 지금 뭐 하는 거지? 여기서 아, 스토리네요. 아직 2주일은 더 필요하. 오 당신의 미시적인 행동 때문에 불편한 관심이 면리고 있어요. 지금쯤이면 성과가 나와야 되는데. 박상 가봐요. 데이비드 브루스터. m i t m to o r n e You ride me like a racehorse, Sir so, David. I will return tomorrow. 오겠어요, If you not, and and horses. I will return t o m o r 비밀을 I will return t o m o I will l e a v e y o u t o t h e w o l v e s g o o d day. 그럼 이만. 가만 싫어만한 것 같아요. 무슨 뭐 어떤 거에 비밀을 n t u 인간 같다가 실험을 하는 것 같은데. 어허. 튜토리얼 암사자 되기